안녕하세요. 별난 카페입니다. 오늘은 어, 로또 1014회 복귀 방송입니다. 어, 일반적으로 복귀 방송을 어, 토요일날 추첨이 끝나면 했었는데 어, 지난주 토요일날은 어, 제가 좀 바빴어요. 어, 그 황금연휴다 보니까 어, 토 일, 월 황금연휴죠. 오늘까지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저희 정원에 손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요. 손님 접대하느라고 늦게까지, 저녁 늦게까지 손님 접대하느라고 어, 너무 피곤했습니다. 어, 또필출 어, 3수 클럽에 고정한 수를 올렸기 때문에 어, 저도 로또를 구입해서 어, 똑같이 그필출한 수를 어, 고정한 수 올린 거를 어, 저도 가져가는 것 가져간다는 것을.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구입을 하려고 마킹을 해놓고는 로또 사러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상당히 바빴어요. 그래서 지난주는 로또 구입도 매구 못했습니다. 1014회 유튜브 방송 내역은요. 어, 토요일날 1013회 복귀방송을 했고요. 어, 월요일날은 대분류 관심그룹, 화요일날은 로또 용지 분석, 수요일날은 관심그룹, 목요일날 관심그룹. 대분류가 그, 어, 43이 이중으로 어, 기록이 돼서 수정을 했죠. 그 다음에 어, 금요일날은 어, 세수증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1014의 대분류 복귀입니다. 이거는 목요일날 수정한 걸로 바꿔놓은 겁니다. 어, 1그룹에서는 2월수에서 보너스 볼 21이 나왔고요또 26이 실당번호 나왔습니다. 2월수에서는 어, 27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그룹에서는 2.5개가 나왔고요 2그룹에서는 이중복에서 14가 나왔고요 기타에서 3번 또 11번 18번 이렇게 4개가 나왔습니다 3그룹은 전멸을 했네요 3그룹이 최근 들어서 전멸 전멸이 좀 찼죠 여기가 3그룹이 어, 다음 주는 이제 또 필수할 거라고 또 한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 월요일날 어, 관심 그룹도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어, 이게 특정주기 이게 구연멸 중이었었는데 어, 이게 또 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시연멸로 넘어갔어요. 어, 아주 어, 극히 드문 경우인데. 어, 지금 이게 10연멸차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시, 어, 이번 주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1015회에는 이제, 나 10연멸이면 이제 뭐, 이제 꽉 찼다고 가지는데요. 지난주에, 어, 저 지난주에 제가 언급드렸 어, 언급했었나요? 어, 그, 주기 분석자료들이 아주 가끔, 아주 가끔 10, 9연멸, 10연멸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지금, 바로 이게 10연별입니다. 어, 다음은 화요일날 어, 올려드린 롯도용지 분석 첫 번째입니다. 4,7크스 인데요. 4,7크스 중에서 34하고 44를 빼놓고 보면 이게 현재 7연별 중이라고 했죠. 그래서 현재까지 1에서부터 현재까지 오연멸이딱한번 있었는데 지금 신기록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34와 44를 빼 놓고 보면 이게 필출로 보이기 때문에 4, 7글수는 필출, 필출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는 14, 4글수에서는 14가 나왔고요 7글수에서는 27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4하고 27 이렇게 나와졌습니다 롯데용지 분석 두번째 입니다. 이건 1궁과 4궁을 합쳐 놓은 건데요 어, 타이기록 이었죠 어, 여기 1궁과 4궁을 4궁에서 1과 22, 1과 22를 빼놓고 보면 이게 현재 사연멸인데 1에서부터 현재까지 사연멸이딱 한번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을 어, 이게 또 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5연멸로 넘어갔네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신기록을, 신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1015회에는, 어, 여기 잘 살펴봐야 되겠어요.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세 번째입니다. 어, 어, 구구간 변형인데요. 어, 여기에서 보면, 어, 2, 8, 10, 16, 24. 이 다섯 수가 현재 유전멸 중이고,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7연별이딱두번 있었기 때문에 어, 타이 기록은 아직은 아니어도 출할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그런데 이번에 또 전멸을 해서 7연별로 넘어갔습니다 어, 이제 타이 기록이 됐죠 그래서 1015에는 여기도 이제 잘 살펴보셔야 되겠어요 좋은 수가 있는지 2, 8, 10, 16, 24 이렇습니다 이거는 어, 숫자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또 유효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네 번째입니다. 단번째 짝수죠. 이게 현재 6연멸 중인데 1회에서 부터 현재까지 7연멸이 한번 있었고 8연멸도 한번 있었고 12연멸이 한 번. 그래서 이세 번을 빼놓고는 모두 6연멸 이내에서 다 출을 했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예, 역시, 이번 주에 또 전멸했습니다. 그래서, 어, 단번 때 짝수는, 어, 이번 주에도 주의 있게 살펴보셔야 되겠어요. 7연멸이, 7연멸이 됐으니까요. 어, 그렇지만, 8연멸과 12연멸이 각각 한 번씩 있기 때문에, 어, 아직 타이 기록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 그렇지만 출할 가능성은 이제 높아졌죠. 이게 이제, 두번 위에는, 어, 다 7연멸 이내에서 이제 출한 거니까요.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다섯 번째입니다. 이세로라인과삼세로라인에서 3과 45를 빼놓고 보면, 현재 2연멸 중인데, 이에서부터 현재까지 3연멸이 딱두번 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2연멸에서, 2연멸 이내에서 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역시 또 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연멸 탈기록으로 갔어요. 역시. 1015회에는, 어, 이게 출할 가능성이 제 높아, 더 높아졌네요. 어, 이번, 이번, 지난해 차는 로또 용지 분석에서 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던 부분들이 이렇게 전면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여섯 번째 불주변수입니다. 어, 불주변수는 출현빈도가 상당히 높죠. 여기서는 3번하고, 어, 11번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어, 수요일에 올려드린 관심그룹입니다. 관심그룹 3그룹을 올려드렸는데요. 어, 여기서는 어, 위에 2그룹은 전멸을 했고요. 음, 세번째 그룹에서 21번 보너스 볼하고 27번하고 2개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 11로 나누었을 때 6이 남는 수죠. 요거 어, 지금, 어, 지금 사, 한 3주차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 요게 나올 시기가 임박해져 있는데 여기가 영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 별난 카페는 여기를 지금 상당히 관심있게 보고 있어요. 67 28 39 요거는 숫자 안 바뀌고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죠. 어, 한번 이번 주에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7 28 39 아, 특히나 여기서 39는 어, 그 별난카페는 개인적으로는 3 9이거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예 국글수가 전멸을 했죠. 아, 다음은 관심그룹 아, 목요일날 올려드린 두 그룹입니다. 아, 첫번째 그룹에서는 3번이 나왔고요. 아, 두번째 그룹에서는 26번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금요일날 올려드린 어, 세수 중입니다. 어, 여기에서는 원본은 어, 그 월요일날, 월요일날 올려드린 대분류 1그룹 중에서 이웃수였는데요. 어, 이웃수를 1차 압축한 게 27, 31, 35, 40, 40이었고요. 여기서 다시 2차 압축 들어간 게 31, 35, 40이었는데 어, 2차 압축에서 여기서는 전멸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압축에서 여기서 27이 나왔고요. 어, 이웃에서는 어, 27 한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그 유튜브 방송 내역은 어, 복기방송을 모두 마치고요. 어, 필출 3스 크롭 어, 복기입니다. 어, 황금날개 서울님께서 어그 일반 분석실에 자료를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어, 13, 28, 43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에 전멸을 했습니다. 음, 황금날개 서울임 여하튼 전멸을 했더라도 지난해 차는 어, 저도 그랬고 로또 분석하신 분들이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몰려도 그냥 너무 확 몰려가지고 27로 끝나버렸죠. 아, 그러다 보니까 아, 그 상당히 오류들이 많이 났을 겁니다. 음, 그래서 어, 그좀 실망하신 분들이 좀 많아질 거예요. 분석하시는 분들께서요. 아, 꾸준히 꾸준히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하튼 아, 나오든 안 나오든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자기가 가진 자료를 성의껏 올려주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이편랑카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분석하신 그대로만 올려주시면 그그 어, 그 자체로 감사한 겁니다. 다음은 어, 라이님께서 또 세수를 올려주셨는데요. 어, 여기는 어, 13, 19, 39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어,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6이 되는 수 아 바로 이 39가 여기 있었죠. 아, 여기 라인님께서도 여기로 올려주셨는데 이별난 카페도 이 39는 어, 어, 11로 나눴을 때 6이 남는 수가 장기연멸 중이라서 어,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었고 제가 이번 주에 로또를 사지 않았지만은 어, 이 39는 별난 카페도 마킹을 했습니다. 근런데안 어, 나왔네요. 27로 끝났죠. 자 다음은. 그래서 여기 라인님께서 올려주신 자료도 전멸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이번 이번의 차이는 어, 지금 루트 분석을 하신다 하는 분들이 지금 오류가 좀 있었을 겁니다. 어, 제가 올려 드린 자료입니다. 어, 저는 회기분석 자료를 필출 삼수크럽엔늘 여기 회기분석 자료에서 어, 고정수를 뽑는데 어, 이게 회기 분석 자료가 그 적중률이 아주 아, 출현 빈도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어, 최근 들어서 두 차례 두 번인가요? 요 어, 며칠 요 며칠 전에도 어, 한번 전멸을 했죠. 그래서 어, 자료를 이 필수 샴수크럽에 이렇게 이제 올리니까 어, 얘가 지금 심통을 부리는 건지 어, 지금 어, 원본 자체가 이렇게 전멸을 하고 있습니다. 어, 상당히 출 어, 빈도가 높은데 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어, 자료를 바꿔서 올려드릴까 지금 어, 나름대로 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음, 같은 어, 여기서 필출 함수를 뽑았고 고정 함수를 뽑았기 때문에 원본 자체가 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빈깡통에서 어, 찾은 꼴이 됐어요. 어, 이번 주에는 어, 이 별난 카페도 더심 어, 기어전해서. 성의껏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복귀 방송 이걸로 마치고요. 오늘 이따 저녁에 대분류 자료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